내 얼굴도 개같이 모양 <웃음> 하타한테 방귀나 껴야겠다 내가 <웃음> 갔다 안 웃겼어 <웃음> 아 미안해 따투야아아따뜻야 아, 아, 미안해 따투야아따뜻야아 따뜻해 아해아따뜻어 방구 깼해 내가 뜻해아 따뜻해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아따 <웃음> 좀 화난 것 같은데. 사 또야! 예?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내 엉덩이 베고 있었어. 아, 또야! 뭐죠? 냄새 <웃음> 났다 예! 예! 예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코를 아, 기다 아, 고래 아, 그 아, 봐래 아, 그 냄새 났어 자주? 엄빵빵냄새새 나? 나, 응? 봐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귀여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어 u 야 ya, tuh t u a t tuh y 왜 화를 내 왜 화내는데? <웃음> 아 하... 도 하... 날 입냄새 나는 입으로 나한테 뽀뽀 하... 는 하... 너도 입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하... 오징어 하... 하... 하... 나잖아 하... 하... 야 맞아 아니야. NO! <놀> 얘들아, 사는 게 개같지? 내 얼굴도 개같이 모양. <웃음>